자, 이거 번째 시간입니다. 내여긴 어디일까요? 엘도라도. 베이스 44라는 곳이죠. 여긴 처음입니다. 일단 은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지좀 볼게요. 여기도 망가져 있어가지고 이것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Welcome to the harsh world of Lankar Gorgon. This station is not yet 베이스 71이라고 저번 시간에 했던 그사레 장소 있죠 거기서 제가 좋은 성과를 보냈기에 얘가 저를 이쪽으로 데려온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태양에서 방사능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여? 그냥 하라고? 아니, 지금 우리 죽는다니까? <목소리나> 야, 이 아이 진짜 나빴네요. 그쵸? <목소리나> 닥치고 하라네요. 아, 저런 아이는 너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지. Greetings. As you have already noticed, with this system, 그래 여기는 지금 태양에너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뭔가 대처가 좀 필요하긴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기로는 그 우라늄이 좀 많다고 하네요. 그쵸? 자, 우라늄이랑 같으면 원자력 발전이 생각나죠. 자 그래서 우 t e s e h i n s e c o n f o s o 자, 그래서 우라늄 가지고 뭘 하려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솔라 패널 어그이드 시키고 그다음에 리액터는 만들라고 하네요. 하지만 너는 어, 이거 알고 있니? 태양이 올라가면 그 방사능 수치가 올라가는데. 내가 얘기했는데 쉽던데? 자, 그래서 you 방법이 있습니까? No now, 자, any 약을 만들래요. 머리 아프죠? 뭐 일단 그렇다 칩시다. 지금 이런 거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고민해 봅시다. 됐어요. 자 일단 25만 크리딧 받고 어 연구 포인트까지 받았네요. 그러면 바로 작업을 합시다. 자 거래를 먼저 할게요. 일단 음자 테크니션을 한두명 정도 데려올게요. 자 이렇게 데려오고 일단 한 명밖에 없으니까 한명 데려오고 사이언티스트 두명 데려올게요. 자이 아이 데려오고 메딕은 지금 데려올 필요 없는 것 같고 클리너 얘하고 얘 데려옵시다. 두명 데려올게요. 그래 나머지는 나중에 데려오는 걸로 하고 자, 자원 일단 어. 컨스트럭션 키드는 그 200개씩 자, 미리 좀 챙길게요. 그리고 산소 지금 한 100개 정도 챙기고 자 먹을거 한 50개 챙길게요. 오케이 자 이것도 50개 챙기고 그리고 지금 우주복이 없으니까 5개 챙기고 그 리페어 키트 중요하죠. 한 20개 정도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나중에 하고 어 이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트레이닝 코스는 좀 중요하죠. 자 이렇게 챙기고 더 사람들 데려올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볼게요. 얘 예, 그냥 데려옵시다. 테크니션 초반에 많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더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올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그리고 이거는 어 복구 시킬게요. 복구 시킨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방사능 수치가 그 태양열에 비례해서 올랐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요좀 각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예, 방사능이 내려지면 다들 아시겠지만 많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 편법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한번 진행해 보죠. 자 이것도 고칩시다딱 고칠게요. 다 고쳐. 자그 다음에 이쪽에 그 트레이닝 센터를 먼저 바로 만들게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쪽 라인 있죠. 이 안쪽에다가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아직 외부가 수리가 안됐네요. 좀 기다릴게요. 수리 대 때까지 좀만 버틸시다. 자 이거 먼저 작업을 해주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가 좀 누락이 됐죠. 배터리 어디갔니? 배터리를 좀 만들겠습니다 자이아이죠 하나만 만들게요 일단 됐스 자 더킹베이 지금 자원들이 도착했으니까 이렇게 자원들을 받고 3D도 받고 자 이렇게 받았어요 저 바로 작업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런 것좀 필요하니까 바로 배터리 좀 만들어주고 이것도 지금 수리하고 있죠? 다행이죠. 자, 그렇다 치고 자, 배터리하고 연결시킬게요. 세팅을 먼저 합시다. 이쪽에는 솔라 패널하고 연결돼 있긴 한데 어 얘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배터리 하나만 더 만듭시다. 자, 배터리 하나만 더 만들고 아,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연구를 뭐할 거냐면 그 실패 확률을 좀 낮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거 있죠 이거를 먼저 연구하겠습니다 인포 패널은 기억나시죠 저게 실패 확률을 낮춰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야 되고 자 여기도 이제 수리가 완료되면 바로바로 전기를 연결시킬게요 일단 얘 같은 경우도 이아이 하고 연결시킬게요 그리고 얘하고 얘도 연결시킬게요 일단 자 이렇게 놓읍시다그 다음에 얘들이 해야 될 일이죠 자 열기관리 열기관리 그 다음에 산소관리 산소관리 그리고 이 아이가 어 잠깐만요 그냥 얘가 뒤있 애들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쪽 먼저 이렇게 관리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 줄게요 그리고 얘는 여기하고 여기만 관리를 해 줍시다 일단 이렇게 해 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수리가 완료되면 수리 완료됐니? 어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바로 연구시설 지읍시다 시간이 없어요 자 터미널은 이쪽에 두 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 사이언티픽 터미널도 이쪽에 두 개를 찍을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내 네, 해야 될게 있어. 자, 스케줄을 좀 조절을 합시다. 자, 차근차근 할게요. 일단 이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 자, 이렇게 할게요. 공부하는 시간 얘들은 이때가 공부하는 시간 자 이렇게 겹치지 않게 작업을 시킬게요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이거 없애고 이거 없애고 이쪽으로 옮겨 놓고 차근차근 합시다 그리고 이쪽 라인에다가 그 운동시간을 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요. 됐어. 여기도 운동시간 일하는 시간 그리고 이쪽이 공부하는 시간 자 그러면 이쪽은 이게 공부하는 시간이고 이쪽이 일하는 시간이죠. 얘네 피곤할 테니까 그한 8시간 정도는 비울게요. 아니지. 잠깐만. 얘네하고 시간이 겹치면 안 되잖아. 테크니션이 지금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좀 없앱시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이 안 겹치게 작업을 시킬게요. 자 이렇게 놓고 바로 그거 말고 자 이쪽 라인에다가 어디갔니? 짐을 바로 만들게요. 짐 바로 만듭시다. 뛰어서 크으... 지어야겠네요. 그쵸? 여기는 일단 확장이 불가능한 것 같으니까 아, 이쪽에다 짓겠습니다. 여기다 짓 잠깐만 불안한데? 일단 여기다 짓겠습니다 이렇게 지을게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자 배터리 체크를 한번 해 볼게요 전기가 여기도 전달이 돼야 되고 얘랑 이랑도 연결돼야 돼요 그쵸 일단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아직 전기 사용된 데가 좀많진 않으니까 좀 기다릴게요. 자 그리고 짐을 만들어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자 레벨 올랐죠? 지금 레벨 올르자마자 바로 좀 처리해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 퍽을 찍어줘야 되는데 이퍽 있죠? 이제 방사능이 심하니까 저는 그냥 이거 찍을게요. 원래는 이거 말고 프로를 찍는데 야, 더 이상 방사능에 고통받지 않습니다. 이거 찍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에드퍽 방사능 레디션 프렌들리라고 되어있죠. 자 이렇게 해주고 그래요. 일단 차례대로 훈련을 받을 테니까 별일 없을 것 같고 이것도 나중에 좀 바꿔줄게요. 그리고 나중에 식사 공간도 만들어주고요. 자, 훈련하기 시작했죠? 다행이고 일단 초반에 땅바닥에 자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는 감안해야 될것 같고 하나 더 만들어줄까? 스탑 자, 어디서 자야되니? 이거 말고 자, 라운지보다는 크루커터를 좀더 지어줄게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주고 아 이거 지금 만든 사람 어디갔니? 자원이 부족한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좀 기다리면 될 거예요 좀 기다립시다 제 순번이 있기 때문에 언젠간 작업을 해주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간대에 그... 에너지가 좀 많이 부족... 모자르죠? 이런거? 바로바로 방사능 퍽을 찍어줘야지 애들이 고통을 덜 받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찍어줘야 돼요 오잇? 자 올리버 케인이란 해가 있어요 이 아이죠 헉! 왜 이렇게 빨리 레벨업이 됐니? 자 그러면 얘는 프로를 이렇게 눌러줍시다 실패하지 않게 오케이 그리고 이거 연구 됐네요 연구 됐으니까 다른 걸 합시다. 이제, 리크레이션의 그, 포인트가 아직 만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찍어도 될것 같아요. 이게 있어야지만 애들이 좀 행복해질 거예요. 이거 찍은 다음에, 티어2 연구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이 라인을 탈게요. 좀 늦게 진행을 하지만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세 바퀴를 좀 굴려야겠죠? 난두 개씩 찍읍시다두 개씩 찍고, 그 다음에, 이쪽 라인 있죠. 이쪽 라인에다가 밥집을 좀 만들게요. 자, 이 아이가 스몰 캔틴이 밥집이죠. 자, 이렇게 지어주고 또 기다립시다. 자, 전기가 좀 모자릅니다. 이거 좀 힘내야 될것 같고, 만약에 모자르면 그냥 빡세게. 얘들 좀 여러 개 짓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방법이에요 일단 자트레드릴 만들어졌으니까 자 여기서 체바퀴 돌리면 되는데 그 전에 그 잠깐 이거 너 전기 많이 사용한다 여기 있는 걸 쓸래? 그래 이렇게 쓰자 자 이렇게 쓰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해야 될게 온도 연결해야겠죠. 이 아이 여기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 자 산소까지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고. 자 산소가 지금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산소 좀 주문을 할게요. 한400 정도 주문합시다. 나머지는 지금 많이 남아있죠. 별일 없을 거예요.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오퍼레이터를 지금 데려올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전기가 좀 많이 부족해서 그게 문제죠. 오퍼레이터세 3명을 데려올까요? 바로? 두명을 데려올까요? 2명? 어 이건 나중에 할게요. 일단 얘들 체력이 낮기 때문에 어, 나중에 데려오는 게 맞는 것 같아. 요잇 일단 산소만 가져올게요. 자 그리고 연구 됐나요? 어 연구 됐네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해야 될게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자 리서치 포인트 이쪽을 연구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아직 안 됐구나 좀 기다릴게요. 그리고 애들을 좀 지금 땅 바닥에서 잔데 좀만 버텨볼게요. 버티면 됩니다. 그리고 자 태양열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얘도 여기 연결돼 있니? 연결 안되어있죠 자 이렇게 모아볼게요 몬수 밖에 없어 자 드디어 새로운 기구들이 나왔죠 자 이제 설치하면 됩니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일 주문은 좀 할게요 이제 내부적으로 좀 만들어야 될게 많기 때문에 어 그래 이거 좀 그래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래야지 내가 주문을 하지 갔죠? 그리고 레벨업 한 애들이 있으니까 어 없네 아직 어, 기다릴게요 자. 서플라이 체크 이거 한 다시 300개 이것도 300개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아직 없죠? 오케이 이러면 됐고 마이닝 드론은 하나 더 챙길게요 이렇게 합시다. 자 그리고 아직 리셋 되려면 44 아워가 남아있기 때문에 얘들은 좀 구려요. 그래서 좀 기다려 볼게요. 됐어요. 자, 이렇게 놓고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착하면 바로 좋은 침낭을 만들게요. 자, 이게 도움이 됩니다. 진짜 도움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는 어디서 열을 가져올까 이쪽에서 열을 가져올까요? 그러기에는 음. 좀 애매한데 모듈을 더 만들죠 지금 하역 중이죠 좀 기다리면 돼요 자 여기다가 ELD 하나 더 만들게요. 됐어요. 자 그리고 이쪽이 그 적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연결시키면 될것 같아요. 자 이쪽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분산 좀 시키겠습니다. 자퍽 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얘 가지고 열기 연결할게요. 이쪽. 쪽하고 산소까지 같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 놓고 이쪽에다가 식당이나 이런 거좀 만들어야겠죠? 하나. 물도 만들게요. 됐고. 그다음에 자. 기분 좋으라고 이거 좀 만들어 주고 이것도 만들어 주고 자, 그건 다음에 이것 좀 신경 써줘야 될게 이쪽 라인 말이죠. 레코레이션 쪽에 자, 이게 있어요. 이 패널이 그 연구 실패 확률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도 실패하지 말라고 테크니션 패널을 아니, 그 테크니컬 패널을 두 개씩 설치해 줄게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쪽도 하나 둘 됐어요 딱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자또 레벨업 체크해야 를 되는데 클리너들이 레벨업 했죠 자 방사능 퍽 먼저 찍어 줄게요 자 이렇게 찍어줍시다. 이러면 애들이 고통받을 일이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고급 침대로 바꿔줬기 때문에 애들이 좀 행복해질 겁니다. 지금 보세요. 해피하죠? 해피하고 침대는 몇개더 만들어줄게요. 라운지 보다 그게 나은 것 같아.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설치해 줄게요. 됐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자저 침대는 제가 조만간 없앨게요. 그 일어나면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30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또수입 준비 를 해야겠죠. 야 땅바닥에서 자, 자지 말란 말이야 지금 이거 없앨게요. 디스마운트 이거 좋은 걸로 좀 갈아줄게. 보세요 게이지가 쭉쭉 올라갑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필요해요 얘보다 훨씬 나아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또몇 가지 연구를 해야 될게 있는데 연구 끝났니? 연구 끝났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고 시작합시다 됐어 아니 잠깐만 거기서 자지 말란 말이야 이 사람아 어 이거 안되겠구만 그래 거기서 자란 말이야 애들 기운 없는 애들이 이렇게 기운이 회복되죠 또 어디가니 야 너네들 이 자식들 내가 침대 만들어 줄게 침대 만들어 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봐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긴 할거예요 이제 연구 완료됐죠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연구할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자 이제 정, 그, 전략 체크를 한번 해볼 건데 여전히 전기가좀 많이 부족하죠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에다가 계속 솔라 패널을 좀 만들 거예요 현재에서 방법이 없어 자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이쪽에도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계속 만들듯다 그리고 난 후에 이쪽 라인 있죠? 이쪽 라인에 아 이게 메인스터넌스 이 아이를 좀 만들고 싶긴 한데 거리가 안다요저 슬프죠? 그럼 여긴 어때? 여기다 지어주면 되겠죠? 일단 이쪽에다 지게요 여기다 하나 더 집시다. 자, 만들고 있니? 아, 만들고 있죠. 그러면 이제 또 배터리 쪽에다가 다 연결을 시켜줍시다. 이 아이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럼 이쪽도 완성되면 연결할게요. 아마 만들고 있을 거예요.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됐어요. 전성기 때인데, 이렇게 어, 회복이 안 되면 좀 많이 슬프긴 하구나. 이거는 진짜 그 업그레이드 시키긴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진행됐니? 거의 다된것 같죠? 기다릴게요. 야, 내가 패널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그러면 안 되지, 이 사람들아. 자, 이게 완성이 됐고. 일단은 어, 형광 패널을 좀더지을게요 저희 현재로서 방법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지어볼게요. 여기다 어야 되나? 일단 이쪽에다 져게요. 하나 여기는 안될 것 같아. 하나만 합시다. 자 거의 다 회복이 되기 시작하니까 좀 기다릴게요. 그리고 그 배터리 있죠? 배터리 하나만 더 만듭시다. 여기다 만들게요. 자이 와중에 연구 기기 하나 완성이 됐죠 됐어 자 이렇게 배터리가 가득 찰때좀 분산을 시켜야 되니까 배터리 좀만 더 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야, 이쪽 라인 이죠 이쪽 라인에다가 2레벨 자, 2레벨 기구를 만들 겁니다 하나 둘 그리고 자3 고용해야겠죠 라이언티스트 자이 아이 하고 이 아이 어얘 괜찮네 맞네 이거 빼고 얘를 합시다 어, 이렇게 두명 고용하고 남는 재료 좀먹기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것도 300개 정도 챙기고 어? 나 이거 밖에 없어? 그러면 한번을 기대해야 되겠네요. 그쵸? 아, 일단은 이거 리셋 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열다섯 시간 남았죠? 그쵸?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번에 오프레이터한 번에 데려올게요. 스탑 자 그리고 이쪽에 자 e l 건물을 하나 더 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전기 공유합시다. 이쪽 연결돼 있고 여기 있는 거다 연결할게요. 됐어. 이쪽까지 연결하고 그 다음에 전기를 많이 쓴 애들 좀 찾아가지고 공유할게요. 얘 지금 많이 공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좀 끊을게요. 끊고 자니가 이쪽하고 이쪽에 전기를 공급하려 그러니까 이러면 또 공유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할게요 자 사람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사람들 왔나요? 자 오기 시작했죠 자 이러면 또 스케줄 맞춰줍시다 맞춰줘야 돼요 오버뷰 쪽으로 가가지고 이 아이는 또 어떻게 훈련시킬지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얘들도 빠르게 업데이트가 아니요. 그 레벨업이 되겠죠. 나 이렇게 할게요. 됐어. 그래 레벨업 됐죠. 바로 그래도 그 퍽을 찍어줘야 돼요. 우리 방사능 퍽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찍어줘야 돼요. 사이언티스트 두 명에다가 테크니션 한 명이죠. 이렇게 망사능 먼저 찍고 그리고 사이언티스트 두명 있죠. 자 일단 이렇게 할게요. 좀 기다립시다. 자 그리고 포인트가 생겼으니까 어디 한번 봅시다. 이제 뭘 하면 되는지 일단 우라늄 쪽 아니 잠깐만 진행을 하려면 이런 거 먼저 해야겠죠. 일단 이거 먼저 합시다. 전기가 부족하니까 이쪽 라인에 타야 될것 같아요. 그 태양광 이그 모듈 있죠. 여기에 다는 그 디바이스가 있어요. 그게 있으면 좀 편하게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어디 보자 그 다음번에 괜찮은 아이들인지 좀 볼게요 오퍼레이터 중에 아 얘들 밖에 없어? 얘들 밖에 없어? 이거 좀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된다면 해야겠네요 방법이 없네요 자난 드론 관련된 작업 장소를 만들어 볼게요 이아이죠 행거죠 일단 이쪽에다 짓을게요 아니야 어디다 짓는게 좋을까 음 여기다 짓을게요 여기다 짓고 나서 좀 확인해봅시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엘 d 하나만 더 만들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녁때를 좀 대비해가지고 저 배터리를 좀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관한 양이 좀 많지가 않아가지고 쉽지가 않죠. 야 너네 왜 본진을 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있었니? 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는 하나 더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에다 연결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연결합시다. 됐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할 거 확인해 볼게요. 자 태양광 모듈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것도 완성됐죠? 일단 전기 연결할게요. 어디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모든 전기는 다 연결합시다. 이쪽도 해야 되고 이쪽도 해야 되고 이쪽도 해야 되고 이쪽도 해야 되고, 이쪽도 해야 되고. 여기 안돼 있었죠? 아돼 있었구나 자 마지막 하나 남았죠 자그 다음에 이제 그 비교를 합시다 이쪽이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좀어좀 어, 좀 위치를 공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소비가 가장 많이 든 데가 어디지 여기죠 이 아이죠 이쪽도 연결시켜줘야 되긴 한데 아니야 일단 좀 내비둡시다 이것만 끊을게요 이것만 끊고 얘가 이쪽으로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가 27짜리인데 이것도 좀 바꿔야겠죠 너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니? 이거 끊고 네가 얘랑 연결해 그러면 분배가 되겠죠 자 분배됐죠? 됐어요 연구됐니? 하고 있죠? 좀 기다리고 아그 다음에 좀더 필요할게 전기가 모자르다고 난리가, 난리가 난데 좀 버팁시다 그리고 사이언티스트를 제가 고용했기 때문에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이거 아까 전에 얘기 나왔던 파워컨덕트라고 돼있죠 자 이거를 연구할게요. 그래, 좀 빠르게 연구하고 그거 끝나면 우리 다른 거 해야 돼. 이쪽에 전기가 없대요. 연결돼 있나요? 돼 있는데. 음, 그러면 자이말은즉 태양광 모듈을 좀더 만들어야겠다는 얘기겠죠. 좀만 더 만듭시다. 이쪽에안 돼? 그럼 여긴 되니? 자 이렇게 연결합시다. 됐어요. 하나 더 만듭시다. 안 되겠다. 왜 가운데랑 연결안 되니? 분명히 가운데랑 연결될 것 같은데 어쟤 잡죠? 이렇게 지을게요 또완성되겠느나또 연결이 안되죠? 아 잠깐만 모듈 생겼으니까 모듈을 먼저 답시다자 일단 연구를 계속 시킬게요 여기서 해야 될게 매드베이 먼저 만들고 그쵸? 매드베이 먼저 연구시키고 그 다음 해야 될게 주문을 합시다 주문을 해서 이 오퍼레이터 괜찮은 사람들 좀 데려와야 돼요. 괜찮은 사람들이 없다. 하나 한명두명세명 명, 명. 일단 이렇게 데려오고 어쩔 수 없죠. 팩은 안 좋은데 일단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거 한 400개 이거 한 200개 어차피 다쓸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음식도 한 20개 18개 음이 정도 된것 같아요. 자 오더 할게요. 자 오더하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자이 아이를 설치해주면 됩니다. 하나 둘 크, 없어요. 좀 기다립시다. 자 저게 완성됐으니까 또 연결해야겠죠. 을 더 연결합시다 여기 연결되고 걸리는 게 없죠 여긴 다 됐고 자 이쪽 라인 걸리는 거 이제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 하고 세번째 안되죠. 여기밖에 없죠. 자 그렇게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시다. 됐어. 잠깐만. 너좀 이상하다. 여기도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네요. 자그 다음에 자원들 들어오죠. 들어오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될것 같고 이제 계속 모듈 연결할게요. 이 아이죠. 하나 자 메디베이 또 연구가 완료됐고 기다려봐 좀 비켜봐 비켜봐 <웃음> 에라이 자, 저게 계속 나오면 이게 안 돼요 그쵸? 선택이 안 된다 자 이렇게 놓고 또 스케줄 관리를 합시다 자 오비로 가가지고 이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 자 오퍼레이터 3명 있죠. 운동, 운동, 배움의 시간. 자 됐죠. 한이 정도 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이 시간대에 잠깐 만 운동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럼 여기로 운동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일하고 일하고 얘는 이, 이 시간대에 공부를 시켜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 이거밖에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레벨업 시켜야 되죠. 사이언티스트. 방사능 퍽 먼저 찍어야 돼. 애들 죽기 전에. 호잇.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러고 난 후에, 바로, 그, 다른 것좀 연구를 할게요. 자, 우라늄 관련된 거 연구를 해 줍시다. 이렇게 놓고. 그리고,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어 그래요 여기 제가 이거 만들었었죠 자 이거를 구성해 봅시다 자 프로바하나 드론 두개 드론 두개입니다자 이렇게 할게요 딱 이정도면 된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해금이 됐죠 또 해금이 됐으니까 바로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돼요 올리버 케인이죠 프로 찍혀져 있죠 오케이 그러면 음 뭐가 좋을까? 스태미나가 높으면 좋겠는데 어? 어 이거 괜찮네요. 그쵸? 기분 좋게 만드는 것도 답인 것 같아요. 이거. 일단 이렇게 선택합시다. 한번 실패하면 애들이 그 플리스토어 된다고 했죠? 그래 우울함이 회복이 확대할 거야. 자저 연구 끝나면 이제 다른 걸좀 해봅시다. 이제 이거 하고 있죠. 우라늄까지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하이드로, 하이드로포닉스 이거 연구할게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턱을 찍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지금 좀 시간이 많이 남긴 했는데 배터리 좀 많이 찼죠? 다행입니다. 어? 자또 업그레이드 시킬 시간이 왔어요. 오퍼레이터죠 자 빨리 찍자고 이거. 자 레디에이션 먼저 찍고 기다릴게요 저 훈련도 받다 보면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연구 포인트 많이 쌓여있으니까 별일 없을 것 같고 자 파워컨덕트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여기 하기로 했잖아. 그치? 기다리고 자 연구 완료됐어요. 자 우라늄 마이닝까지 계속하고 그래 그래 그래 그거 있으면 그 생산속도가 좀 아니 잠깐만 아 맞다 이거, 이거 하기로 했죠. 자, 드론도 이제 배치하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레벨업은 제때 제때 해줘야 돼요 어플레이터두명이죠 얘들도 이제 방사능 찍으면 안 아파요 호잇 호잇 됐죠 됐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탐사를 보낼 겁니다 얘들 탐사 보내 가지고 자원 괜찮은 것도 있으면 뭐 나아질 거예요 그거 캐가지고 만약에 우라늄 나오면 우라늄 먼저 캐게요 이건 좀 봐야 되겠지만 자 여기서 자면 애들 행복해지지 않니? 자아이스발견 했고요 데이타임인데 여전히 생산 속도가 좀 더디네요 그러면 뭘 해야 된다? 또? 태양광 패널을 좀더 만들어야 된다. 이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자 하나 짓고 이쪽에 질수 없죠. 여기다 하나 더 지을게요. 됐어요. 두개 만들었다 치고 기억했다가 연결할게요. 자 이걸 보니까 배터리를 좀더 만들면 될것 같아요. 자 배터리 하나만 더 만듭시다 그리고 연구가 완료가 됐죠 나 배터리 하나만 더 짓고 여기다 하나 더 짓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음 연구를 음 시킨 대로 해야겠죠 자, 하이드로포닉스 이거 연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 완성이 됐으면 바로 연결합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 보조 도구를 좀 집어넣으면 낫겠죠? 자, 이 아이들 하나씩 집어넣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합시다. 자, 속도 줄이고 연결할게요. 처음이고 처음이고 얘도 처음이고 처음이죠 얘도 처음이고 처음이고 얘도 처음이고 얘도 처음이고 자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죠 여기에 그 배터리가 만들어질거예요 그러면 얘들도 좀채워질거예요자 이런식으로 좀 유지를 해봅시다 됐죠? 자, 얘는 전체 다 연결해야 됩니다. 좀 번거롭긴 한데. 바로 해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해야 되죠? 일곱, 여덟, 아홉 개, 열.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도 열개 연결해야 됩니다.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놓고 이제 그 소비량을 좀 분배를 시킬 거예요. 네 여기 연결했니? 안했죠? 아 했구나. 자 이렇게 하고 하고 하고 더 안된 데 있나? 일단 드래그 해봅시다. 다 됐어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소비 관리를 합시다. 얘 있죠? 얘가 20일이나, 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자를게요. 나고이 아이가 이쪽을 제공할게요. 그리고, 얘도, 잠깐만, 20이나 있죠? 이거 하나 자를게요. 자르고, 얘가 이쪽에 있는 거 제공할게요. 그럼 되죠. 나 이런 식으로 좀 분배를 시킵시다. 됐어. 자 그래서 뭐뭐 발견했니? 아이스 아이스 아직 발견하려면 좀 멀었고 기다리고 그리고 잠깐만 이쪽에 열기를 좀 제공해야 될게 있어요. 아직 연결 안돼 있죠? 자,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시킬게요. 오잇! 됐네요. 깔끔하네요. 자, 이렇게 놓읍시다 이렇게 놔야지. 레벨업 한 애들 아직 없지? 오케이. 자 그리고 컨덕트들이 이렇게 좀 설치가 되있으니까 좀 어, 버틸만한 것 같아요. 좀더 발전이 필요하긴 한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얘를 좀너 누구랑 연결되어 있니? 이거 좀 바꿀래? 많이 연결되어 있구나. 근데 내가 봤을 때두개 모듈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일단 하나 끊고 네가 이거랑 연결해 그리고 연구 완료됐죠 자그 다음에 연구할 수 있는 거 리액터도 연구해야 되긴 한데 한건 아니고 일단은 지금 음, 더할수 있는 게 있나요 자 이런거 합시다 아직 급한거 아니니까 차근차근 할게요 그래 이거 하고 있단다나 자 지금 T2 관련된거 제가 만들고 있죠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어요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음, 전기 관련된거 좀만 더지어야겠다 배터리 1쪽만 더 만들게요 메인터너스 하나만 더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매드베이 만들라고돼있죠 매드베이도 한번 만들어볼게요 시킨대로 해야지 자 일단 이쪽 뒤에 다 지울게요 자 이렇게 찍겠습니다 만들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 나중에 배터리 여기다 또 지을게요. 그럼 분산되면서 충전이 되겠지. 나 만약에 모자라다 싶으면 그... 해양광을 좀더 지어도 돼요. 이쪽은 광석 있으니까 안되고 자 이렇게 하나 짓고 여기도 하나 지을게요자 이렇게 두개 지을게요 됐어. 자, 그런 다음에 이쪽에다가 배터리 좀 짓고, 한두개 정도 지읍시다. 그리고 만약에 대비해서, 자, ELD 하나 짓고, 이러면 되겠죠? 됐어 자, 이런저런 뭐 자원들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수집을 하겠지만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죠? 어? 벌써 완료됐니? 그러면 자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여기다가도 모듈을 추가적으로 설치할게요. 자우라늄 생기기 전까지는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됐어. 요자 그러고 난 후에 또 전기 배분해야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자 우라늄 발견했죠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고 아 이쪽도 연결해야 되죠 자그 다음에 여기도 완성이 되면 저 분배를 할게요 쭉쭉 차죠 잠깐만 이거 왜 연결 안돼 있니 지금 여기서 제일 소모 적은 애가 누구야 얘죠 얘가 이쪽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쵸?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메디컬 스테이션도 만들라고 하니까 한번 만들어 줄게요 까지거 만들어 주지 하나 만듭시다 됐어요 자 레벨업 됐죠? 자 이런 거 신경 써 줘야 돼요 크리스 캡프 클리너죠? 클리너도 좀몇명더 필요한데 좀 데려올 준비를 할까요? 실패 확률 줄입시다. 오이. 자 이렇게 하고 자 클리너를 좀더 데려올게요. 지금 어차피 산소가 얼마 안 남았고 그냥 먹을 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려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리베키트 필요 없고 그리고 지금 트레이닝 코스가 10개 정도 더 필요할 것 같고 일단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클리너 두명 데려옵시다. 어우 좋네요. 아 얘가 좋나 얘가 좋나 얘 데려올게요. 얘자 이렇게 오도합시다. 됐고 기다릴게요. 자 이쪽은 자발적인 산소 공급이 돼야겠죠. 오잇! 열기 관리도 돼야겠죠. 오잇! 그리고 나 매드베이 쪽으로 이렇게 연결도 할게요. 기억이 났어요. 나그 다음에 얘들 그 신고시켜야죠. 자 파워 연결 시간이 왔어요. 수차적으로 자,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일단 하나는 끝냈어요. 됐니? 진짜 된거 맞니? 어 된거 같아요. 그러면 오른쪽거를 한번 해줍시다. 자 이하 있죠? 자 이렇게 배치를 해줄게요. 자, 공유를 해줘야 돼요. 여기도 해야 되고 연결시켜야 될 때가 많죠? 자 이렇게 쭉쭉 합시다. 됐어요. 음. 다 끝난 것 같아요. 다 끝났죠? 좋아요. 자, 이렇게, 그, 완료가 됐으면, 이제 소비 관련된 걸 좀, 그, 잠깐만, 아, 또, 그래요. 산소 왔죠? 됐어요. 자, 어디가 많이 소비는지 이거 보고 또 분배를 시켜주긴 해야 돼요. 아직까지 문제는 없죠? 음, 이러면 됐어요. 근데 얘가 지금 놀고 있죠? 이쪽이 13 정도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이거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이 아이랑, 이 아이랑 하고 있다고? 이거 끊어주고, 얘가 얘랑 연결시켜 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28. 얘는 또 누구나. 음, 이거 끊고, 자, 얘가 이쪽이랑 연결할게요. 그러면 되겠죠. 그리고 망가졌네요 일단 고쳐줘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자또 버텨볼게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리액터 만들 준비하라고 되어있죠 리액터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팔마 고급 약이죠 이거 준비를 할게요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게 있다 우리 우라늄 캐고 있니? 한 명은 물을 캐는 게 맞고 그렇죠 물하고 우라늄하고 공유가 돼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나눠서 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 공장이 만들어지면 그것도 설치를 해야겠지. 그래 잘 고쳤어 자 그래도 애들이 잘 때마다 이렇게 회복이 되면 참 좋아요 그쵸? 다행이죠 자 포기해금 됐습니다 누구야? 사이언티스트 한 명이고 한 명밖에 없네요 헤드로 블루라는 아이죠 일단은 실패 확률 줄여주는 거 이거 합시다 됐어요 그 다음 날까지 버틸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쉽지가 않구나 어또 레벨업 했네요 자 오퍼레이터 셀리나 엘렌이란 아이가 있죠자 실패 확률 좀 줄여줄게 자 프로 찍고 여기가 좀 많이 힘들어 하는구나 그음 전기를 좀더 공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더 공급할까? 을어 연구 완료됐네 자 일단 그리고 오토메이션도 연구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순번대로 좀 진행을 합시다 자 파르마 자, 약이죠 고급량 이거 연구시켜 놓고 자그 다음에 또 무역을 합시다 자 200개씩 수입을 좀 해보고요 자 산소도 한 200개 정도 수입을 하고 나머지는 좀 대기를 할게요 트위니코스한 10개 정도 더 수입을 합시다 오더 끝 인력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충을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어디갔니? 아 태양열을 또 구성을 합시다. 이번엔 이쪽에다 지을게요. 자 이쪽에다 이렇게 짓고 대기할게요. 근데 결국은 안 좋고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 보시면 딱 느낌 오죠? 완벽하게 다 방전되진 않았어요. 참 다행입니다. 근데 나중에 지금 그 제작에 관련된 걸 지우면 그때는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이쪽 뒤에다가 메뉴팩처링을좀 만들겠습니다. 이거 필요하거든요. 이거 이 아이를 이쪽에다 만들게요. 자 이렇게 만들고 그럼 완성이 됐구나. 자 연구 완료됐죠? 그럼 다른 걸 연구합시다. 어차피 워크벤치부터 이런 것까지 다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일단 진행하고요. 그리고 자,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박아야죠. 이거 박아야지 이런 거. 자 박고 자 배터리를 좀만 더 만들게요. 배터리 좀만 만듭시다. 배터리 하나만 더 만들고 이 옆에다가 그그 아이죠. 있 메인터넌스 관련된 거 하나만 더 집시다. 그 전화 받을게요. 응, 음, 잘 되고 있어. 자, 이제 리액터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지금 비밀이래요. 일단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리액터를 일단 만들고 나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전기를 연결하겠죠. 차근차근 합시다. 이쪽 라인,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자, 이런 식으로 다 연결할게요. 됐죠? 자, 이쪽만 만들어지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연구 끝났고 자 이제 그워크벤치 레벨 2까지만 빨리 진행을 합시다.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잘 버티네요. 자, 만약에 모자르면 여기다가 또 태양광 패널 하나 더 지을게요. 지워도 돼요. 일단 만약에 대비해서 하나 더 짓고 일단 가운데는못 짓는 것 같죠? 여기다 지을까? 일단 여기다 지을게요.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배터리 만들어졌죠? 다 연결합시다 또. 번거로운 과정이죠. 그런데 확인해야 돼 속도 줄이고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연결합시다 그래서 사용량을 좀 분배시켜야 돼요 여긴 다한것 같고 그쵸 다 했죠 자 이쪽으로 연결합시다 크... 자 여기도 다 됐나요 음, 다된것 같고 이제 위에만 올라가면 되죠 좋고 됐고 네, 마지막 한 번이죠. 어, 다돼 있어요. 그러네요, 다 됐네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작업을 해야 돼요. 이기다 EMD 하나 짓고, 그 다음에 또 전기를 분배할 겁니다. EMD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저쪽에 있는 매니팩처링 쪽에 연결될 거예요. 자, 빨리 만들어주렴. 시간이 없다, 우리. 너네 왜 기분이 안 좋아? 일단 자면 회복이 될 거야. 됐죠? 자, 이 아이가. 얘하고 연결돼야 돼요. 이거 끊어야 돼요. 이거. 너무 몰렸죠? 몰렸기 때문에 빼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이쪽 라인 있죠? 자, 여기 메꾸고 여기까지 연결하고 산소도 연결하고 자,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됐어요. 자, 이렇게 놓고또 이제 연구 과제 해볼게요. 이거 남았죠? 이거 연구합시다. 오잇! 됐어. 예, 티어 3 포인트는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연구 다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만 하면 되겠네요. 이두 개. 자 재료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먹을 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100개 정도 수입을 하고 이것도 한 100개? 아니야 50개. 그리고 슬슬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메탈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할게요. 자, 아, 준비합시다. 됐어요. 이거 약간 좀애매모하긴 한데 한 100개 더 주문하고 어차피 10만 골드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한 400개 더 수입을 시킵시다. 그리고 매뉴팩처링 관련된 인물들을 좀 데려올 거예요. 4명 정도 데려옵시다. 좋은 애들이 한 명도 없네. 3명정도 데려올까요? 자 이렇게 데려올게요 오도합시다 오잇. 그리고 새로 오는 순간 또 교육 준비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작업을 해야겠죠 자, 케미컬 리액터 그 다음에 자 스멜터 용광로 워크벤치까지 만들거예요 아직 연구를 안 했구나 기다리죠 뭐 가지고 자 이렇게 놓고 또 소비량 체크를 합시다 완성이 됐네요 얘 때문에 좀 많이 지어야될게좀 있어요 그기 때문에 좀 신경 써줘야 돼요 지금 얘 연결 안돼 있죠 전기 연결 합시다 자이 아이가 연결되는게 낫겠네요 자, 이쪽에다 연결합시다. 됐고. 자, 그런 다음에,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다. 너, 얘랑 연결 안돼 있었구나. 그쵸? 이건 단삼도 연결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새로 지어서 그런 것 같아. 그쵸? 다 연결시켜야 돼요. 잠깐 합시다. 지금 리액터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거 가지고 뻐긴 다음에 리액터로 넘어가야 돼요. 또 좋게 지정을 할게요. 됐죠?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그럼 안 되어졌니? 자, 이 아이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줄게요. 좋아요. 됐어요. 여긴 다 만들어진 것 같고 여기도 설치된 것 같고 이쪽이 좀 신기하다. 어, 여기 안돼 있었구나. 여기는. 어이구, 여기도 안돼 있었구나. 이러면 배터리를 좀더 만들어도 되겠는데? 배터리 좀만 더 만듭시다. 배터리 하나만 더 만들게요. 저기다 만들면 되겠죠. 됐어요. 자 아, 이거 보고 또 분배할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16이 맥스긴 한데 배터리 두개 만들면 되겠네 이게 완성되면 이제 리액터 하나 더 만들게요 그리고 ELD 하나만 더 만들시다 이유는 아실 거예요 리액터 쪽에다 연결시켜야 돼 그리고 연구 완료됐니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얘네 주변에다가 그거 하나 만들어야 돼요 스몰 라이프터 서포트 관련된 모듈을 하나 짓고 이쪽에다가 펌프를 좀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 줄게요 됐고 자 레벨업 꼭 시켜 줘야겠죠 테크니션 그리고 클리너 프로. 자, 프로 찍어주고. 클리너 남았죠? 클리너. 얘네요. 자, 프로. 실패한 확률 좀 줄여줍시다. 얘들은 좀 레벨업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린데 제가 훈련을 안 시켰네요. 이거, 실수했죠? 자, 시간 잡읍시다. 일단 얘들은 이렇게, 이시간대 운동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시간대 공부를 하면 되겠다.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아 이거 좀 위치 바꿔야겠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도 문제구만. 그냥 하나 더 만들까? 전기모자는데 음흠. 나 얘들을 자,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이거 좀 빼고 일시키고 됐어. 겹친 애들이 좀 나오긴 할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라인은, 어, 잠깐만 해도 되겠다. 운동시키고, 교육시키고, 네칸 없어졌죠. 자, 이렇게 합시다. 됐어요. 그럼 레벨업이 되면서 그 방사능 관련된 방어를 좀할수 있겠지. 자 이제 끊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좀 많이 지었죠 건설을 이렇게 레벨업 됐고 그래 사이언티스트 음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이 아이죠 프로 아니면 실패하면 기분 좋게 할까? 어차피 지금 그, 어차피 지금 포인트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렇게 해줘도 될것 같아요. 자, 워크벤치 완성됐죠? 말 만듭시다. 자, 여기다가. 만들어 볼게요. 어디 갔더라? 이쪽 라인이었던 걸로 기억한데. 그래요. 여기였죠? 자, 이 아이입니다. 이거 만들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기 자, 그 다음에 전기 체크할게요. 전기 남아 돌죠? 이거 만드느라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얘다 어디 갔니? 이거 그리고 리액터를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거대 리액터 만들게요. 이 아이죠? 회전을 좀 시켜 볼게요. 일단 여기다 찍겠습니다 됐고요. 또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이제 6만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승부를 봐야 돼요. 일단 자원을 몇 개인지 한번 체크해 보고. 이제 우라늄 200개 있고 아이스도 좀 많이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스탑 이거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거 어디 갔니? 테크니션이 좀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자, 우선순위를 좀 올립시다. 그, 얘네들 있죠? 얘네들. 얘들도 다 발전소랑 연결시켜야 돼요. 분배 시켜야 되죠 자 이런식으로 쭉 연결합시다 고지가 얼마 남았어요 이렇게 안정화 해놓고 문제 없으면 좀 퀘스트를 좀 빠르게 진행해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연결합시다 다 됐나요 다된것 같기도 하고 얘도 이제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전기 들어온 게 멋지긴 하죠 그쵸 근데 지금 발전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는 우라늄 하나로 때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럴 거야 자 이렇게 연결하고 다된것 같아요. 된것 같아. 그쵸? 다된것 같죠? 음 됐고 자, 아, 빨리 만들어주시고 이쪽에 그래요 몇 가지를 좀 만들 거예요. 이게 리액터인데 여기 위에다 뚜껑을 좀 씌워야 될 겁니다. 씌워주고 고그리 이쪽에는 펌프를 좀 만들게요. 탱크, 펌프, 다 만들어야 돼요. 탱크, 그 다음에 펌프.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서로 연결 해줘야 돼요. 커넥션 라인 있죠? 물, 물을, 어디 갔니? 에 아직 완성이 안 됐구나. 자, 이쪽에 남아있는 아이가 있을 겁니다. 기 놀고 있죠. 기를 아이고 자 리액터 완성이 됐는데 지금 부트 에러가 떴어요. 그거는 얘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자 이쪽까지 연결하고 환소도 연결할게요. 자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소비가 1이가 돼있죠. 누구랑 연결돼있지? 좀 균형을 맞춰야 돼요. 음... 16이 더 빡센 것 같으니까 16을 한번 봅시다. 자, 이 아이. 16은 누구하고 돼 있니? 이거 끊어? 끊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얘가 이쪽이랑 연결할게요. 그러면 이제, 좀, 어, 왜안 되니? 어, 균형 맞춰졌죠? 이런 식으로 좀 맞춰야 돼요 자그리고난 후에 레벨업이 된지 안 된지 또 봐야 돼요 매뉴팩처한명그려 지금 작업 시켜야 되고 테크니컬, 테크니션도 레벨업이 있으니까 실패 확률 없애고 매뉴팩처 중에 한 명이 이제 방사능 저항을 가져야겠죠 오케이 okay, 좋아요. 나머지 레벨업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네요. 어쩔 수 없죠. 이거는 그 음... 이거는 좀 만들까? 자 터미널 센터를 하나 더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책바퀴 있죠? 책바퀴도 하나 더 만들게요. 왠지 겹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자 이렇게 하고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합시다. 자 이제 연결할게요. 물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난 후에 자 이쪽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물을 뽑아낼게요. 데콜 스타트 이렇게 하고 이쪽은 우라늄을 이제 데콜을 해가지고 다 만들게요.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 뭐가 잘못했어? 제가 재부팅을 직접 해야 된대요. 커뮤니케이션 스크린 통해서 해야 된다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가지고 왜? 아 이제 되겠네요. 그래서 물어볼게요. 콘솔 활성화 시킨 다음에 서비스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범에 업데이트가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깔끔하네요 자 그러면 리부트 한번 해볼게요 어, 깔끔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로그오프 한 다음에 나갈게요 됐어요 끝 바이바이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뭘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봅시다. 볼게요. 좀 지켜볼게요. 물이 없다고? 잠깐 스탑. 물이 없다고? 이쪽에서 물 만들면 되잖아. 그래 좀 기다려 볼게요. 음. 자 업데이트 시키니까 되는데 아니 자식이 날 속였어? 자그 테스트 안된건데 제가 직접 한거예요 결국은 자 일단 잘됐어 그래 알겠다 일단 물이 이제 생길거예요 생길거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될거 같고 베드? 아, 아왜 이렇게 실패 자주 하니? 이요 나너 싫어 자 계속 우라늄 얘기만 하고 있죠 뭐라고? 미쳤어? 물론 전준비돼 있지만 참 재수없어요 그쵸? 자 레벨업 된거 체크를 해줍시다 누구일까요? 클리너 그래요 클리너가 최근에 새로 클리너 왔는데 아직까지 레벨업 못한 애가 있었어요 자 방사능 찍어줄게요 오잇 됐어 끝 그래서 우라늄 만들어야 돼 우리 지금 빨리 만들어야 돼네가좀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하는 말이야 자 이것도 한명 더 레벨업 됐죠 누구야? 이번에도 클리더너죠 디미트리 모시기였는데 디미트리 블루죠 죽지 않아. 자 이렇게 지정하고 물 만들 때까지 기다릴 거야 나 안되면 이거 하나 더 지을게요. 케미컬 뭐, 뭐였죠? 이거 하나 더 지어야 돼. 지금 현저수 방법이 없어요. 자이 아이를 하나 더 지을게요. 됐죠. 얘 예, 실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어, 삶을 좀더 고용합시다. 자, 물이 저장됐으니까 이거 열심히 만들면 되겠지. 그쵸? 예,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체크를 해봅시다. 산소 좀 남아있고, 양좀 모자르고, 리페어 키트 좀 만들어야 되고 이거 혹시 모르니까 10개 정도 가지고 있고 머신 파츠도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있고 철도 좀 준비해 놓고 자 이거 한 200개 정도? 산소 200개 자, 먹는 건좀 많이 남아있어 그리고 컨스트럭션 이거 좀더 필요할 수 있으니까 300개 자 이제 4만 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리고 매뉴팩처를좀더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고민을 해봅시다. 자이 아이 한명더 고용을 할게요. 고용합시다. 고용한 다음에 얘도 훈련을 좀 시킬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콘솔 있죠. 이 콘솔을 저 맥스 다 채울게요. 여기 채바퀴도 채웁시다. 아,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자,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구나. 시간이 없어, 우리. 자, 자원들 빨리 건네주시고, 이거 작업해주시고. 됐어요. 자, 채파키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이쪽 라인이었죠? 자, 여기다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람이 왔으니까 또 스케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음, 겹치지 않게 지금은 채파키가 4개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매니팩처러가 좀 많긴 한데 그래요,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도 워터를 만듭시다 워터, 대코어 스타트 자 그리고 공부해 가지고 그래 빨리빨리 레벨업을 하란 말이야 그래야 방사능에 감염이 안 되지 자 이것도 좀 볼게요 매니팩처로 바로 레벨업 됐죠 좋고요 f r i e n 끝. 야, 얘네들 아직도 안돼 있니?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스케줄을 좀 해줬을 텐데, 왜안 되는 걸까? 자, 빨리 합시다. 너 뭐하니? 그래, 빨리 작업해주고. 클리너 좀 필요할 것 같아, 지금. 프라이트 올릴게요. 자 레벨업 됐고 그래 빨리 청소해줘야 돼. 그래 그래 잘하고 있어. 오케이 자매뉴팩처러한명더 레벨업 했고 오퍼레이터도 레벨업 됐죠. 자 실패 확률 줄이고 오잇. 그리고 매뉴팩처러 중에 이이죠 예 망사능 했어요. 이렇게 할게요. 자 빨리 만들어야 돼. 시간이 없어 우리 자만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물을 계속 만들어주고 페일 말도 안 돼요 야, 너네 시간 있을 때좀 공부 좀 해라 이거 안되겠다. 레벨업을 좀 시켜야 될것 같아요 자, 서플라이 쪽으로 가가지고 트레이닝 코스가 좀 모자랄 것 같은데 그냥 신경을 좀 써볼게요 이 정도면 됐어요. 기다릴게요. 그리고 드론이나 이런 거 모자일 수도 있는데, 일단 구입을 할게요. 아니, 그냥 내비둡시다. 자, 빨리빨리 내비업 시켜주고, 메뉴팩처러죠, 또. 그래요. 일단, 방사능이 안 죽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만들 때까지 좀버팁시다 물이 열심히 만들어지면 바로 작업이 가능할 거예요. 지워주시고, 오케이. 뭐가 문제야? 그래, 만들고 있구나. 기다려볼게요. 아하 이 아이 참 슬프네요. 그쵸? 저희는 도대체 왜 그런걸까? 실패 많이 하네. 정말 남는 시간에 연구 좀 합시다. 짐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거 얘 너무 못 만드는데? 그리고 청소하러 와서 청소 좀 해주면 될것 같아. 그래 그렇게 해주면 되지 자 그리고 장식품을 좀 달아줍시다 아마 제가 장식품 아 연구 안했구나 기다리고 자 보자 레벨업 누가 됐니 클리너죠 자 프로 프로 프로 프로를 지정할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됐어 자, 이거 만들 때까지 좀만 버티면 돼요 1개만 아니 그 100개만 만들면 돼요 너네 좀 실패를 많이 해서 좀 짜증나긴 한데 어 이거를 좀 많이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일단 물은 좀 많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금방 여기 있는 그 우라늄 주개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무리 없다고 말도 안 되잖아. 자, 지금 업그레이드 됐고, 그 다음에 이걸 합시다. 꽃을 연구할게요. 됐어요. 야, 무렵 다는 건좀 말이 안 되지 않니? 네가 봐도 말이 안 되지 않니? 좀... 자, 그리고 이 아이죠. 이 아이를 생각해보니까 연결시켰어야 되는데, 제가 연결을 안 했어요. 물론 거의 막바지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연결을 안 했겠지만 모든 아이들한테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게요 완벽하죠 이거 멋집니다 이렇게 한번에 전파가 이동할 때마다 너무 멋져요 야, 이거 만들다고 어디 갔니? 이거 내일 아침에 만들어 줄 거지? 난 기대봅시다. 해 그리고 클리너가 최대한 좀 많이 어, 청소를 해줘야 돼요. 야, 방사능 물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좀 그래요. 으, 감염 위험이 있다. 이거 턱을 좀 다른 걸 찍어야 겠는데 그쵸 사이언티스트하고 이런 애들 그래야 될것 같아요 자이아이죠음 뭐가 좋을까 자 이런 것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걸 합시다. 그냥 면역을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면역 을 올립시다. 자 독성하고 방사능 두 개다. 진짜 고지가 얼마 남았어요. 실패하지 말고 자 완료가 됐죠? 그러면 꽃들을 좀 설치해 봅시다. 분위기 전환 좀 하게 꽃을 설치할 수 있는 자료는 자리는 이쪽이었죠 돈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껴 써야 됩니다 이런데다 지어도 되겠죠 행복해지겠지 끝자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실패하지 말고 <웃음> 얘가 만든 속도가 너무 느려요. 물이 없다고 말도 안 돼. 자 레벨업됐죠? 누구야 이번에? 매니팩처러두 명이죠. 자둘다 이거 감염을 좀 낮출게요. 이렇게 톡식 관련된 거 하고 얘도 톡식 관련된 거 이렇게 두 개를 합시다. 그럼 괜찮지겠지? 좋아요 자 90개 앞으로 10개만 더 만들면 되죠 지금 워터는 계속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를 좀 수입을 해야 되고 이제 먹는 건좀 남아 돌았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리케어패트가 좀 많이 필요하긴데 10개 정도 이렇게 수입을 하고 더 이상은 뭐 수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자, 빨리빨리 만듭시다. 야, 물을 날리면 어떡하니? 에헤이, 이 사람 안되겠구만 이거. 그래요, 100개 만들었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무슨 메시지가 온지 한번 볼게요. 자 연료셀을 만들려고 되어있죠 몇개 만든지 한번 볼게요 look to a quick 일단 이쪽에서 연료셀을 좀 만들어야 될거에요 테코를을 누른 다음에 한번 시작해보죠 오잇. 자 한번 생산할 때마다 두개가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제 더 이상 물은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스톱을 할까요? 스톱을 합시다. 이것도 스톱을 합시다. 스톱 스톱 스톱 스톱하고 자 이거 하자. 이거 끌게요. 끌게요 끌게 아니 잠깐 이거를 다시 가면 이거 다시 켜야지. 그래. 얘를 꺼야 되죠. 자 그리고 이것도 끕시다. 자 얘도 스탑한다에 이제 끌게요. 그 다음에 이것만 시키면 돼요. 이제 시작합시다. 테 l 크홀 스타트 이것만 하자 이제 이두 개만 하면 돼. 왜안 하는 거니? 자, 이것만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만들 수 있잖아. 저녁인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한번 합시다. 자, 됐어, 됐어. 이제 그만 만들어. 이거 하자, 이거. 이것도 디세이블 시킬게요. 자 이렇게 끄고 자, 이것만 만듭시다 히어셀만 만들면 될것 같아요 좀만 힘내봅시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쪽에 왜 오염도 해결이 안 됐지? 일단 산소까지 연결시켜야 될것 같죠 자 이렇게 해 놓고 내기 와 어, 진짜 크게 만들었죠. 일단 지금 좀 많이 끊기긴 한데, 이것만 처리되면 될것 같아요. 야, 지금 왔으니까 작업을 해야지. 어디 갔어? 작업자 어디 갔어? 청소 한번 하고 이제 사람들 와가지고 작업해야 되는데 왜안 해? 버그인가? 또? <웃음> 아 바로 좀 만들어 볼게요 또자 프로세스 야 이거 좀 만들어줘 왜안 만들어 주는 거야 이거 자 클리너 쪽에 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일단 방사능 쪽 막아 줄게요 자 이거 왜안 만들어지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희한하죠 또 일한 시간 아니야? 그흠 좀만 더 일하면 안될까? 네, 이러면 안되지만 이렇게 하면 안될까? 됐어요. 얘는 이게 맥스인 것 같고 너 풀로 일할 수 있구나. 이제 계속 만들어야 돼. 시간 없어. 근데 좀 이해가 안되죠. 이걸 부셨다 다시 만들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일 이거 없애고 그 다음에 다시 만들게요. 그리고 다시 제작합시다. 워크벤치 레벨2입니다. 아 맞다 엔지니어 엔지니어를 데려왔었어야 됐어요 이건 제 실수죠 생각해보니까 엔지니어 존재를 깜빡했었어 엔지니어 제가 한 명만 데려옵시다 이한명 데려올게요 빠르게 데려옵시다 그리고 엔지니어 한명더 데려올게요 나 로테이션 돌면서 해야지 그러면 이거 계속 해도 될것 같아요 자, 물을 계속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라늄 계속 만들어줍시다 그리고 엔지니어 오면 또 이제 스탯 설정 해가지고 방사능 안 걸리게 또 세팅을 해야 돼요 아직 안 왔죠? 됐어요 왔으니까 자 운동 시간 그리고 공부 시간 알고 있어 자 이렇게 하고 한명더 데려올게요 그래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작업 합시다 자 엔지니어 어디갔니? 또 한명 더 고용할게요 아 괜찮은 애들이 없단 말이지 얘밖에 없네요 딱 얘라도 데려 봅시다 자 그리고 프라이트 좀 올립시다 급해요 이거 거기 문열고 뭐하니 지금 빨리 만들어 주시고 좋아요 이제 만듭시다 서플라이 10이 왔으면 이제 엔지니어 이제 두번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자 한번 사이클 돌려 봅시다 엔지니어 쪽으로 간 다음에 시간대면 좀 돌려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섯 여섯 하나 자 이렇게 하고 여기도 없애고 자 이렇게 시간 로테이션 돌릴게요 됐죠? 자 시작하자 자 빨리 와서 작업을 하십시오 거기서 뭐하니? 엔지니어를 좀 찾아서 그래요 이렇게 빨리 하면 되지 베드 장난 아니 지금. 그래. 또 실패하니? 야, 이러면 안 되지. 아유. 야, 계속 실패하면 어떡해? 한번 됐고. 그래. 됐어. 자, 이거 몇 번만 더 하면 돼. 저 아이를 좀더 만들까요? 자이 아이를 없애고 아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 그냥 한 명이 알아서 하면 되겠지. 그 다음 에 이제 로테이션 돌면서 다른 애들이 올 거예요. 바로 작업하죠? 에헤이 그래 됐고 생산한게 많이 더디구나 자 아무튼 이런식으로 대기하면 될것 같아요 대기하면 될것 같고 중간에 뭐 이런 판소라든가 이런거 조금씩만 수입을 하면 되겠죠 먹는거 하고 그렇죠? 돈이 얼마나 남았는데 자,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됐어. 오다 괜찮은 애들이 없어서 좀 많이 슬프긴 한데, 그래도 생산하고 있죠.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꺼도 될 거예요. 얘 꺼도 됩니다.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일단 내비둘게요. 자 후도 다시 채워질 거고 그저 먹는 것도 다 채워졌죠? 그럼 됐어. 자 이제 로테이션 돌아가지고 한명 와야지. 그래. 노란애 어디 갔니? 너 뭐하니? 엔지니어야. 뭐하니? 거지 말고 이쪽 와서 일해야지. 어쭈. 담당 누구니 지금? 담당 어디 갔어요? <웃음> 이 자식들 안 되겠구만, 이거. 자, 아무래도 엔진이 하나 더 고용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없앱시다. 나는 이게 마지막일 것 같기 때문에, 이거 없애고, 이거에만 집중해도 될것 같아요. 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해체하고 그 다음에, 자, 엔지니 하나 더 고용할게요. 이 아이죠. 이 아이 고용합시다. 이렇게 고용하고. 그리고 이쪽 남는 자리에다가 워크벤치를 이렇게 설치할게요. 이 아이죠. 그리고 프라이트 올립시다. 자, 빨리 만들어주고. 그래. 됐어 한명 더 오면 이제 더 빨리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좀만 기다려 볼게요 청소하시고 그래 잘하고 있어 자 마지막 엔지니어 도착했죠 그래 일단 일하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팅을 할게요 에 e c o r 트 start 이렇게 하고 얘도 만약에 대비해서 레벨업 할 수도 있으니까 지정을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는게 맞겠죠? 자. 자 앞으로 16개 남았어요 이제 5죠 빠르게 만들자 한 명이 실패해도 그래도 금방 해결되는 것 같아요. 41개? 앞으로 7개 남았죠. 에헤이 아 이거 꺼야겠다. 이거 디스마운트 할게 오냐? 호잇 됐스 차라리 이렇게 한게 낫겠다. 아무튼 좀 오랜 시간이 걸렸죠. 1 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난 교괜 것 같아요. Hi, this is Henry. How are you holding up there? 게 No doubt. I was told you're n o f e t from all the radiation, huh? Everything's going well. I'm working at the shipyard now. Getting ready for a test launch o 자, 얘 그쪽에 합류한 것 같아요. Well, it, 그러면 나중에 나도 마더십 할수 있는 건가? 그럼 높아야겠죠. Yes, uh, 일단 얘는 지금 아직도 의심받기 그 때문에 uh, so. anyway, 어, 이렇게 앞으로 뢰를못 받는 거 같아요. 일단 그렇 치고 누가 사보타지이 했을까 i c 근데 증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애가 자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 일단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곱 번째 퀘스트도 완료가 됐어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죠 애들이 좀 빈둥빈둥 거린 게 있는데 아좀 많이 힘들었어요